아 이거 왕목이한테 물린 거야 아빠 싸움하는 건 괜찮아 그랬구나 <웃음> 먹어 먹어 아 맞다 다행히 생일 선물 사왔지 롱야너 <웃음> 알지 여자도 요즘 군대 많이 가는 거 앞으로 내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이 평등한 세상이야 또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뭐라고 하셨죠? 내가 이긴 건가? 인정합니다. 피곤다